안녕하세요 LHTV의 김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을 <웃음> 건축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모든 면에서 편리하기도 하고 살기에도 좋은데 그런 탓인지 아파트값은 엄청나게 비싸고 특히 다른 종류의 건물, 예를 들자면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보다 월등히 비싸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기 좋고 비싼 아파트보다 상가주택, 그러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넓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건물이 이 상가주택을 건축하여 살거나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것은 LH나 SH 등에서 분양하는 택지개발지구 등 신도시의 상가주택용지의 분양경쟁률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또 저는 판교를 비롯한 광교, 위례, 동탄 등 최근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의 상가주택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기도 하며 그래서 오늘은 이 수익형 건물인 상가주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통적인 수익형 건물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가주택은 바로 내 집에 살면서도 돈을 버는 건물로 점포주택이라고도 하며 말 그대로 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에 있는 일종의 주상복합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와 1층 등 저층부는 상가나 근린생활시설로 중간층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해서 임대를 주고 최상층과 다락층은 주인이 사는 구조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건물에 살면서도 임대 수입을 올리는 수익형 건물인 셈인데 꿩도 먹고 알도 먹는 건물로 이러한 건물은 오래전부터 은퇴자를 비롯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특히 비싼 아파트에 사는이보다는그 값으로 웬만한 지역의 상가주택을 짓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는 지금 살고 있는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면 이러한 상가주택을 건축해서 자신이 4층과 다락에 살면서 1층의 상가와 2, 3층 주택을 임대주거나 아예 전체 건물을 임대주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웬만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은퇴자들이 이런 상가주택을 매입할 수도 있어서 아예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상가주택을 건축하여 파는 그러니까 통매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이러한 방법은 그동안 서울의 개포, 가락, 강동의 고덕 등 택지개발 지역에서 소위 집장사라는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했고 또 이를 발판으로 디벨로퍼로 나서서 건설회사로까지 발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이런 사업은 돈도 벌고 또 직장생활보다 본격적인 디벨로퍼로 성장할 수 있어서 많은 직장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이에 도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상가주택의 투자비와 수익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투자금을 보겠는데 최근의 경우를 보면 땅값은 지역과 위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6억원에서 10억원 정도까지 하고 공사비도 규모와 공사의 질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7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이고 설계와 감리비는 약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3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수익금은 역시 지역이나 위치 그리고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2, 3층 다가구주택인 경우 전세로 가구당 1억 3천만원에서부터 1억 8천만원 정도인데 그렇다면 4가구라면 2, 3층에 각각 2가구씩 4가구를 지울 수가 있으니까 4가구라면 5억원에서 9억원 정도까지 생각해 볼수 있고 또 1층의 경우에도 지역과 위치 및 면적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는 보증금과 월세로 하는데 보증금은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월세는 400에서 900만원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신이 사층과 다락에 거주하면서 약 6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전세 및 보증금과 월4 내지 900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셈인데 이런 정도라면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값이면 바로 대지가 80평 내외이고 건물 연면적이 160 내지 200평에 이르는 4층과 다락 및 옥상 정원이 있는 번듯한 건물을 소유할 수가 있어서 특히 직장인들이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상가주택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긴 마련으로 이 상가주택도 생각하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비싼 아파트를 머리에 입고 사는 것보다는 웬만한 아파트값이면 일정한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데다가 누구나가 바라는 건물주로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적인 장래성도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장점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점으로는 임대 가능성 그러니까 임대가 나갈지 안 나갈지 또는 임대 및 건물관리 그리고 경기 부침에 따라서 임대자의 물색 등이 또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모든 점들은 지역과 위치 그리고 건물의 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판교를 비롯한 광교, 위례 등 상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만나본 많은 어, 사람들은 다른 재테크 방법인 주식이나 경매 또는 아파트나 땅 등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확실하며 장래성도 있고 특히. 투잡이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상가주택을 선호하는 것 같고 또한 자신이 직접 설계와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생각대로 건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원가로 그 땅값과 공사비는 순수하게 원가죠 원가로 새 건물을 보유한다는 점과 건물의 관리 등도 관리전문회사에 맡기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젊은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주부 등 여자들까지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가주택은 기존 도시에서도 가능하지만 최근 LH나 SH 등 지방도시개발공사 등에서 곳곳에 택지나 신도시를 계속적으로 개발하여 상가주택지를 분양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는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지역에 따라서는 대단히 유망한 곳도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네번째로 임대가구와 주인가구의 거주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주택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거와 상업기능에 복합된 건물로 사실 거주성 면에서는 어느 면에서는 아파트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3층 다가구주택의 경우 투룸 또는 쓰리룸 주택으로 이러한 집은 주로 독신자나 실혼부부 또는 젊은 맞벌이 가정으로 아파트 전세를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며 사회 구조상 이런 수요도 대단히 많고 또 이런 주택은 오히려 일반 주택가의 다가구 주택보다는 주차나 주변 환경 등 면에서 거주 환경이 더 좋고 건축 수준도 거의 아파트 내부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또한 특히 주인이 거주하는 4층과 다락의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구조와 실내 인테리어를 한 집이 많고 거실 천정을 높게 하거나 벽난로, 중정, 더욱이 다락과 옥상 정원까지 만들 수 있어서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이보다 더 다양하고 넓은 공간은 없으며 또 다락에는 서재나 악기 연주, 취미실, 그리고 옥상 정원에서는 꽃기르기나 분재 등 취미생활도 가능하다는 것은 단조로운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주성이 좋은데 이런 집은 마치 정원이 있는 2층 단독주택과도 같을 정도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지역인 경우 웬만한 곳이면 거의 다 가능하죠 특히 택지개발지구와 같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경우 특별히 청소나 가구소 제한이 없으므로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도 가능하며 이러한 건물을 지은 사례를 소개한 영상을 아래 더보기에 올려낼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 에 LH 등에서 개발한 점포주택지에 건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판교를 비롯한 광교, 호덕 등에 바로 이런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의 상가주택지를 구입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LH 등 택지를 개발하는 회사로부터 분양을 받거나 또는 이분들로부터 소위 딱지를 사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양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웃돈을 얹어주고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세 번째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택지개발지구의 상가주택지는 택지를 개발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우선권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직접 분양받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신도시 상가주택 건축주들의 대부분은 이런 방법으로 대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웃돈인 소위 피를 주고 사는 것이 대부분으로 웃돈은 지역이나 위치 규모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몇억원까지 하지만 사실 이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땅을 살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이나 위에서 언급한 딱지로 땅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추첨을 해서 땅을 받다 보니까 좋지 않은 위치의 땅을 분양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계와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요즘은 인터넷 세상으로 웬만한 신도시 상가주택 입주자들은 자체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서 입주자들끼리 이 카페를 통하여 설계와 건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 대단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신도시 상가주택을 전문적이고 세분화한 건축사사무소와 시공회사를 물색하는 것이 좋고 또이 방법으로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상가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전문업체는 대형건설회사 등은 아니지만 이런 소규모 건축은 대형건설회사는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이런 건물은 오히려 전문회사가 장인정신으로 대형건설회사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도 건축이 가능하고 특히 설계의 경우에도 지구나의 지침도 있고 택지개발지구와 신도시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신도시만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사사무소가 모든 점에서 유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섯번째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라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것은 설계나 건축화가 공사 등 모든 과정을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프면 의사나 약사를,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찾듯이 집을 지으려면 건축사와 같은 건축 전문가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집 짓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곁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 전문가들이 수두룩하고 자신은 어디에 어떻게 집을 지을까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설계나 공사 등 건축의 모든 과정은 신뢰할 수 있는 건축사나 시공회사에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집을 지으려면 어차피 건축사가 있어야 하므로 어디에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라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와 공사하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일종의 PM 방식으로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건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좋은데 그래서 이 PM방식에 대해서는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상가주택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상가주택을 건축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또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